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라 여러분! 한국타전이 자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웃음> 아니... 팬미팅도 아니고 자선 토크 콘서트? 좀 희한하죠? 어, 팬미팅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정말 정말 좋은데 연말을 맞이해서 좀더 의미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자선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그냥 앉아서 보고 가는게 아니라 약간 연말 파티 그런 느낌으로 간단한 먹거리와 마실거리도 준비해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수익금은 모두 몸이 좋지 않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기부자로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사에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참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시와 장소입니다 2019 한국타장 자선토크 콘서트 일시는요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오후 7시 그리고 오후 10시 두 타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서울 신도림역 부근 백지짱 지하철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는데 신도림역에서 걸어서 5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타임 테이블입니다 제가 대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또 챌린이 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시와 10시 두 타임으로 나뉩니다 각각 1부와 2부라고 할게요 한국타잔 자전 토크콘서트 1부는요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6시부터 오셔서 저랑 같이 사진도 찍고 준비되어 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좀 얘기도 나누다가 7시부터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7시부터 약 1시간 20분 가량 어, 유튜브에서는 할수 없었던 얘기 그리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 거고요 8시 20분부터 한 20분 정도는 우리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는 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스태프들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2부를 맞이할 거예요 어, 2부는요 9시 4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0시부터 1시간 20분 가량 일부와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11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2부 같은 경우는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11시 40분부터 새벽 1시까지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 속에서 뭐저 사진도 찍고 내일도 나누고 그럴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간단한 먹거리와 마실거리들을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끼니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일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요기만 하시고 행사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녁 식사하시고 네,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타임테이블을 보셨다시피 2부 행사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서 늦게 끝나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 다음날이 아무래도 공휴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요 음악과 파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행사 이후에 택시를 타고 돌아가셔도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2부에 참석하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원인데요 여기서부터 좀잘 들어주셔야 해요 제가 대여한 공간의 최대 수용 인원이 60명 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하기가 힘들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1부 행사와 2부 행사 각각 30분씩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2부 인데 혼자 오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당 최대 2매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 혼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60명 채울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원을 받도록 할게요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어, 미성년자 분들은 참가가 불가능하세요 연말 파티 느낌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맥주와 같은 주류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커피와 다른 음료도 있지만 어쨌든 맥주라 주류가 제공되기 때문에 어, 미성년자 분들께서는 참여하시기 힘든 점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행사 당일 또 스케치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제 채널에 영상을 통해서 어, 본인 얼굴이 나와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얼굴을 막 들이대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그럴 건 아닌데 어쨌든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이 정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참가비입니다 먼저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입니다. 사실 이 참가비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미팅이 노쇼 방지를 위해서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연인 신세경 씨가 얼마 전에 팬미팅을 하셨는데 그 티켓 가격이 25,000원이었어요. 근데한국타자이 2만 5천원을 받는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행사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금을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꼭 기부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은 게제 삶의 가치관이고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의미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윤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단순히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 직접 장소도 찾아보고 먹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산타는 아니지만 한타 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1인 25,000원의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꼭 안겨 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어떠한 논란거리도 만들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 충분히 소명을 할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번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현재 저희 능력상 한정된 인원으로 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참가 인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면 어, 1부와 2부 각각 신청 양식이 있는데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1부와 2부 각각 아이디당 신청은 어, 한 번만 가능한데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 양식에는 성함, 성별, 나이, 연락처, 신청인원, 타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신청인원이 두명인 경우에는 동석자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1부와 2부 모두 신청을 해주셔도 되지만 추첨은 일부 행사 먼저 진행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일부 2부 모두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부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2부 추첨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다음주 월요일 12월 9일 23시 59분까지 받을 예정이니까요. 일정 보시고 천천히 신청해주시면 되시고요. 이틀 뒤인 12월 11일에 당첨되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문자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2019 한국타잔 자선 토크 콘서트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미팅만 진짜 다섯 번, 여섯 번 했고요 앞으로는 행사 당일까지 더 자주 만나서 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행사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요 잘 봐. 아, 아 죽났어. 아, 아.